오늘은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쉬고 있으면 쉽게 늙는다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된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의는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성경에는 수명이 120세로 나오고 현대의학자들도 비슷하게 125세까지로 보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은 사람의 평균 수명은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생 70은 옛말이고 인생 100세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요즘은 또 인생 100년 사계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25세까지가 봄춘 50세까지가 여름하 75세까지가 가을추 100세까지가 겨울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만추쯤 되는 것이요 80세 노인은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 되는 것이다. 평양에서와 같은 회갑 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보는 것 같다. 그들은 65세, 75세까지를 영올드활동적 은택이라고 부르는데 사회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젊음일 것이다. 유대계 미국 시인인 사무엘 울만은 일찍이 그의 유명한 시시 청춘 청춘 유수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노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늦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96세로 타계한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로커는 타계 직전까지 강령과 지피를 계속했는데 페루의 민속사를 읽고 있으면서 아직도 공부하시느냐고 묻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1973년에 96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스는 93세 때 유엔에서 조국 카탈루냐의 민요인 새의 노래를 연주하고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하여 세계인들을 감격하게 했다. 이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금년도 만 79세인 세계 제1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최근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쉬면 맹는다. If I rest I lost라며 바쁜 마음 피지 마인드이야말로 건강한 마음 헬시 마인드이라며 젊음을 과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신과 의사들도 말한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노령에도 내세포는 증식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확실히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 항상 젊은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쉬면 읽는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